맵 파일에 들어가거나 아, 오디오 파일을 에, 열어봅니다. 그러면 웨이브 파일이 지금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웨이브 파일을 터치하고 아까 글라스 가든의 웨이브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시고 위에 체크버튼 안녕 안녕 글라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웨이브 파일이 있는데 mp3 파일로 포맷 해야 되겠죠. 그래서 mp3 파일을 눌러주고 변환을 눌러줍니다. 네 변환이 있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글라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갈매기 버튼 누르고 mp3 포맷으로 해서 변환. 버튼을 어, 안녕하세요. 자, 클라스는... 자, 그럼 방금 전 제작해 놓은 SD 카드를 삽입을 합니다. SD 카드를 삽입을 하고 나서 뚝 소리가 나죠. 뚝 소리 할때 삽입하고 나서 전원은 나중에 올립니다. 자, 저는 참고로 어, 휴대폰 충전기 이 5핀짜리 잭을 꼽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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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ON 시킵니다. 얼마쯤 전화 왔네? 자, 그럼 휴대폰으로 휴대폰 문자로 주문 주신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어, SD 이 카드에 지금 어,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서 어, 이 스피커 쪽으로 안전 스피커 쪽으로 어, 옮겼습니다. 이 SD 카드의 내용을 그러면 SD를 빼고 SD 카드를 빼고 이제 전원을 인가해보겠습니다. 전원 인가하면 램프에 이와 같이 이 불이 들어왔죠.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 블라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잘 됐네요 이와 같이 전원을 데리고 이 스피커에 완벽하게 저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처럼 제작을 해서 스피커를 택배로 우송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보안 카메라에서 100% 어, AS를 해 드리고 있고요 KC 인증을 받은 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셔도 되고, 어, 직구 해외 직구를 하거나 여타 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데, AS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하고 다르니 유의하시고요 어,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희 보안 카메라에서는 100% as를 해 드립니다. 1년안에는 100% 기기를 아예 <웃음> 교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sd 메모리는 제가 아, 잘 포장을 해서 어, 택배로 운송을 해 드립니다. 이 젠더에 넣어서 택배에 운송을 해 드립니다. 이 젠더가 근데 요새 컴퓨터 usb 젠더에 예, 맞는게 있고 또 호환이 안되는게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스피커에 제작을 해서 다음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